대명사, 응? 봐. 어. 형용사, 형용사, 됐지? 어. 아니면 형용사 플러스 명사. 어, 해놓고. 그 다음에, 1 0 블라블라 나왔어. 그 다음에, 두 가지 했어. 4, 어, 뭐, 의미상의 주어.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 오케이. 여기도, o 어, 브 뭐. 의미상 주어. 얘도 다, 목적격. 자, 그리고 뭐 나온다고 했어? 자, 공통으로 나오는 거. 투부정사. 잘 들어. 투부정사. 됐죠? 어. 그러면 여기를 내가 A라고 체크할게요. 나다투부정사하고 투부정사 뒤에 이런 꼴이 나올 수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요. 목적격. 여기도 목적격 있을게요.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여기도 여기는 타동사의 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목적어. 여기도 그냥 목적어, 목적어라고 할까? 자, 이것만 좀 주목해봐.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 어, 아니면 그냥 이게 타동사기 때문에 타동사의 목적어. 이걸 B라고 해볼게요. B. 자, 2029 갑니다. 2029. 2029 어, 원한도 소수령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서득이 돼요. 자, 똑같이 쓸수 있는데 잘 봐.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달라지는 거죠 여기가 어떤 형용사에 따라서 달라요 일반 형용사냐 성질형용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첫번째 그러면 아까 우리 했으니까 성질형용사가 만약에 나왔다면 어떻게 된다고 하어 음. 성질형용사가 성질형용사가 나온 민영어 아, 어떻게 돼요 뭘로 연결돼요 이걸로 연결되죠 맞지? 일반형사는 요로 연결되어 있지, 나머지. 선두형사일 때는 뭐를 주로 뺄수 있어? A를 주로 뺄수 있어. 그리고 비동사 써주고. 그 다음에 뭐 나오고? 그치. 성질형용사 나오고. 그림 그려져? 지금? 내가 하는 거?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뒤에는 뭐나와지 돼? 어, 이제 형정사 나머지 나오는 이런 식의 문장이 하나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 당신이, 당신. 어, 어, 어, 어. 당신. <웃음> <웃음> 어? 당신은 참 친절하시군요. 이집 아이 하인드. 당신참 친절하시군요. 당신이 뭘 했는데 친절하다 의미사님이 이러니까 뭐 투정사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당신이. 어, 저한테 길을 가르쳐주셨어요 Show me the way. 길을 가르쳐줬대요.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To the station. 역까지 가는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친절합니다. 자 해봐 이제 그대로. 해봐. 뭘 주먹을게? 뭘 건물. 어, 아직도? 뭐, 아니 이거야 이거 아니 아직도 더딘거리고 해야지. 네 이거야. 조시. 그리. 한. 동. 두. 두. 두. 시험. 나만이 똑같아야 스테이션. 끝. 됐어그 다음에. 민주 네. 주목해 해봐. 여기 okay. 일반 명사 얘기합니다. 를 일반 적사일 때는 일반 사일 때는 뭐가 나오고요? 얘가 나오고4 이상이죠. 4 이상이죠. 목적격으로 나온다그고 했고요. A죠? A를 앞으로 뺀다고 얘기했었는데, 요거는 못 빼요. A를 뺀게 아니에요. 바로 B를 뺍니다. 이때는 B를 뺀다. 근데 네, 위에 전체가 플러스 목적어도 B예요. 어, 또 뭐? 저기 B 위에 목적어잖아요. 오른쪽맨오른쪽아 저것도 삐 그냥 목적어만 삐 그럼요 뭐뺄수있다는이에요사를빼야겠요전사전사가 나와있을때 전지사의 목적어를 빼면 된대요 투부정사기 목적어를 뺄 수도 있고 투정사에 전지사가 붙어있을 수도 있잖아 삐불가삐사 형용사 무슨 형용사? 1번 형용사 선님 음. 그럼음 그럼 언제? 근데 B를 앞으로 뺄때 전신사는 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주어니까. 어. 이거 주워야 되어야 요 주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신사는 내보면 안 되지. 큰일 네. 나지. 그럼 B B 가주 이틀 짜리. 이틀 짜리가 가주어, 이틀짜리. 가주어 니까 주어 자리 들어 놓으니까 B만 나오는 거지. B만 안 되면. 아 네. 어. 뭐 어. 민아. 어. 저. 조부장호사. 조부장호사. 그다음에. 피가 이렇게 나왔으면 아무도 없는 거고, 만약에 여기 있는 피가 나왔으면 뭐가 나와 있잖아. 7루 그렇지, 던지사가1 1있런1 1문1문 자, 문1문 12. 13. 14. 15. 16. 17. 18. 1이 10. 1여 12. 여기 14. 1여1 여기 7 1 자, 19. 10. 1 스테이크로 하시죠. 타자니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자.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웃음> 않아요. It is dangerous. 아니, 위험하지 않다고요. 무섭다. Dangerous. 누가? 타자. For. 뭐 하는 거야? 수영하는 거죠? Swing. 자, in the river, in this river라고 볼게요. 이 강에서, in this river 이거 보이나? 네. 보이니? 네. 보이죠? 자, 됐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앞에 이틀 가져오다 뒤에 for 목적적 투구정사. for 의미상에죠 for 목적적 투구정사가 나왔다는 사실을 가봐야 할 때, 자, b가 어디 있어요? river요. this river. this river.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띠를뺄수 있죠. 네. 자 불러봐 이제. 디 i s r i b a l i s r i a 이가 들어가기 전에 우선 아까 오브오브 목적격처럼 오브, 어, 파자를 뺄수 없다. 화자는뺄수 없다. 화자는 위험하지 않다. 지금 화자를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지. 하단이제 나쁜 인접수 이게 무슨단 뭐 말이야. 디 i s r i 쓸수 있어요. 디 i s r i b a 자불러 계속 이름. 하 음, dangerous. 알겠어. f o r 어. For, 어. 하전 서 세임 인 하전 오 투, 스윙 인인 끝났네 결국은 얘가 위미상 <웃음> 멈춰버려. 이사동산 네. 전시사가 위미상에 멈춰 아이 강은 하단이 수영하기 그렇게 위험하지 똑같은 문장. 정리됐나이죠 네. 그죠이렇게쓰는 거예요. <웃음> 알겠죠? 네. 어. 한, 한 음. 번씩. 그게 중요한 거고. 두뭐 개가, 에? 뭐, 이거 두 개, 두 개, 그까지 거. 어, 그까지 거에 당해, 우리는. 제대로.